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CPU 가성비 비교표 2월 버전입니다 근데 요거 보시면은 가격 변경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 주요 사건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읊어드리고 표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 끝을 모르고 치솟는 인텔 CPU 가격 이 CPU 가격 상승에는 분명한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인텔이 원래 2월달쯤에 10세대 출시 소식을 알리거나 아니면 10세대를 출시하려고 예정을 잡아놨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4월 혹은 5월로 2월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돌고 있어요. 어 물론 당장 2월에 안나고 눈에 뻔하잖아요. 그다 보면 은9 0 0시리즈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인텔은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공정 라인을 줄였을 거고요. 그거 말고도 당연히 생산 물량을 조절했을 겁니다. 인텔 어떻게 하나요? 9세대 나왔을 때도 8세대 생산 물량을 어느 정도 줄였고 그걸로 이제 재고떨을 적당히 하고 난 뒤에는 아예 단종을 시켜버렸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9세대 생산 물량은 줄고 10세대 나온다는 소문은 뒤로 미뤄지고 그다 보니까 다시 9세대를 찾게 되고 물건 부족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가격을 뭐 일부 판매상에 올렸을 수도 있고 물건 부족을 핑계로 전체적으로 오르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국내만 그런게 아니라 해외도 똑같아요. 실제로 물건이 부족할 수도 있는거고요 물론 당장 돈만 주면은 웃돈을 좀살수 있는 CPU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번째 이유는 결국 인텔 CPU 출시가 신제품 출시가 미뤄졌기 때문에 올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번째 뉴스 3600 3600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요. 이거는 물량 부족 현상 때문에 올랐습니다. 다음 선적 물량이 들어올 때까지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이 유지가 될 텐데요. 삼0백이 상당히 많이 팔리잖아요. 뭐2 0 7 5 슈퍼와 조합해서 게이밍으로. 근데, 당장에 물건이 많이 부족하니까, 어, 4만원에 올랐는데 불구하고 사신 분들이 저한테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길게 봐서 일주일, 진짜 길게 봐도 10일 안에 이, 그그 다음 물량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대충 들어오는 소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은 2만원 3만원 세이브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2번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3번 뉴스 이거는 1번과 연계되어 있는 뉴스죠 2월 출시 예상했던 인텔 10세대 출시 늦춰져 이 소분이 있는 순간 다시 9세대 사겠다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당장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게 4월, 5월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발열 문제도 있다고 하고 확실하게 시제품이 언제쯤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4, 5월은 발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0세대 기다리시는 분들은 약간 더 길게 보고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CPU 2월 주요 사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성비 비교폭 하이엔드부터 차례로 보도록 하죠. 3950X는 여전히 가장 좋은 일반 데스크탑용 렌더 인코딩 CPU입니다 등수를 내줄 수가 없어요 아마 인텔 10세대가 나오더라도 이놈이 렌더링 인코딩에서는 좀더 좋은 성능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가성비는 최상위 라인업이라 보니까 높지 않습니다 멀티 성능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죠? 350% 3900X 같은 경우는 렌더링 인코딩을 하이엔드인데 불구하고 어느정도 가성비를 챙긴 제품입니다 다만 이것도 최상위 제품에 가까우니까 가격이 크게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두놈의 가격은 전월 대비 그다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3950이 뭐 2만원, 2만 5천 정도가 올랐고요 그리고 3900이 만원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요 AMD CPU의 가격 특성을 보시면 은 현금가랑 카드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AMD가 특히 인텔에 비교해서 가성비가 좋아보이는 경향도 있어요. 자, 그 다음, 9900KS는 실제 국내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난달은 70만원인데 이번달은 어떻게 됐습니까? 120만원에 적혀죠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70만원대도 가성비는 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900KS라는 물건이 있었구나 하고 잊어버려도 될것 같아요. 아 이런게 한때 나왔었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9900K, KF를 한번 볼게요. 여전히 가장 좋은 게이밍 CPU입니다 그건 맞아요 다만 지금 가격이 지난달은 KF가 제일 쌀때5 2만 정도 했거든요 지금 얼마죠? 67만원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20% 넘어서게 뛰었어요 이것도 물량 피, 부족을 핑계로 가격이 올랐는데요 아 9900K 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게이밍용으로 산다 하더라도 말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9900K나 KF나 아니면 그냥 9,900 전부 다 가성비가 워낙 안좋아졌기 때문에 10만원 넘게 올랐다고요. 어 이제는 구매목록에서 빼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쳐다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9,700K를 한번 봅시다. 얘는 그래도 가성비 그나마 좀 낮지 않나요? 맞는 말이긴 한데 게이밍 용도에서 한해서만큼은 하이엔드, 데스크탑, 게이밍 PC 맞출 때 그때 한해서만큼 3등입니다. 아직 살만해요 다만 인원도 10% 가까이 가격이 올랐어요 4만원이 올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추천 문록에서 살짝 빼놨고요 그래도 한 200만원 중반에서 300만원대 게이밍 PC를 짜시는 분들은 9700K나 KF를 한번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저는 9700 노말을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9700 노말은 다행히 6천원 밖에 오르지 않아서 이제는 저번 달은 사실 K랑 그냥 노말이랑 가격 차이가 워낙 적었어요. 네, 지금은 K버전하고 오버가 안 되는 그냥 9700하고는 확실한 가격 차이가 납니다. 4만원 정도. 네, 이거 밑에 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게이밍 고사양 PC를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이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뭐 3,800. 3,800 가격도 착해지는데 살만하지 않나요?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3,800하고 3,700하고 실제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는데 보실 줄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선 게임밍 용도로 보여드릴게요. 게임 용도로 얘들 얼마 차이나요? 2080ti를 쓰더라도 1%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10종 게임, 20종 게임 핑계를 내보면은 웬만해서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진짜 엄청 비싼 보드 쓰지 않는 이상 1% 차이 차 내외로 끝납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보다 더 낮은 등급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면 1%는 무슨 0.5%도 차이가 안나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을 위해서 3 8 0 0 x 샀다. 요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멀티 성능은 그래도 차이가 좀 납니다. 이 3800X가 올코어 부스터가 조금 더 높게 터지기 때문에 분명히 3,700X 대비 한 멀티 성능에서는 5% 가까이 높은 성능을 보여줘요. 3,700X 같은 에는 205%, 3,800X는 210% 가까이에요. 여기서만 차이가 조금 나는 거예요. 싱글 성능에서도 미묘하게 차이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1% 넘게 차이가 나요. 하지만 그의 게이밍 프레임에서는 큰연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작업 용도로 사용할 때 3,800X 쓰는 것도 가성비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고 게이밍 용도에서는 더더욱 차이가 나지 않으니, 3800X, 3800X를 갈 이유가 없는 게되버리죠 얘네 가격은 46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금가를 보든, 카드가는 좀더 좁혀져요. 카드가는 4만원. 카드가를 보든, 꽤나 가격 차이가 큰 거죠. 10% 이상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700X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 표를 보셨다면, 여러분들도 3700X 쪽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업 때문에 사는데요. 3 9 0 0 가십시오. 게임 때문에 사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2080Ti 3700X 다 갖고 있어요. 여튼 하이엔드는 이 정도로 정리해드릴 수가 있고 가성비 순위는 종합순위를 보면 은 3700X가 모든 면에서 종합순위 1위 그 다음 게이밍 종합순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9700F가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3순위는 3800X지만 추천은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인코딩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3900을 보든 3950을 보든 만족할 만한 성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번째 퍼포먼스 CPU 라인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네는 사실상 8700K가 품절 그리고 8700도 사실상 품절 단종에 가깝죠. 그러면 볼수 있는 게 8,600도 그래요. 3,600x, 3,600, 9,600k밖에 없습니다. 요세 가지를 일단 봐요. 요새 또또 또도 안 없더라고요. 뭐 3,600x랑 3,600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 없는데 게임 용도로 3,600x를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여러분 2080 Ti 기준을 봐도 얘네들 성능 차이가 1% 안 나요. 게임의 성능에서. 작업에서도 심지어 얘들은 3% 차이가 안 납니다. 그서 제가 이뻐라처럼 얘기해요. 3600X와 3600은 더 차이가 안 난다고. 3800대비 3700보다. 얘네는 더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돈 주고 살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돈을 만원이든 2만원이든. 똑같은 가격이면 3600X로 가겠습니다. 똑같은 가격이면. 근데 단 만원이라도 차이 나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뭐 X버전에 이제 게이밍 쿠폰을 준다고 나는 그거 뭐대팔거나 아니면 쓸거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볼만 하겠습니다만 지금 3600의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비교를 한겁니다 원래 3600과 3600X의 가격은 얼마 차이났었죠 4만원 넘게 차이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3600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좀 가격이 좁혀졌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업은 볼게 뭐다 3600 아니면 9600을 봐야 된다 이9600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오버클럭을 하든 안 하든 사실 퍼포먼스 라인업에서는 가장 좋은 게임이 CPU입니다 하지만 9400F와 비교했을 경우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게임밍 성능이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그 하이엔드급 가야 5,6% 차이 나고 어 미들급 그래픽카드 쓸 때는 1% 차이도 안 나거든요 그다보니까 9600K는 뭐다? 오버클럭을 해야 차이를 벌릴 수 있다. 우리는 오버를 하기 위해서 9600K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은 실제로는 보드에서 추가금이 들어간 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게이밍 용도로 쓴다고 했을 때는 9 6 0 0이 우위에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3 6 0 0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제가 영상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현재 가격이 비정상적입니다. 한달전 대비 4만원 가까이 올랐어요. 다음번 성장 물량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국내 풍기 현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해외는 싸거든요. 직구 하지 마세요. 2주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주일 혹은 10일 안쪽으로 원래 가격에 가깝게 물건 가격이 다시 내려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성비 총합 1위는 웃기게도 요번에 9600K 가격이 약간 내리는 바람에 9600K가 1위를 했고요 그 다음 가상비는 3600이 됩니다 가격이 다소 오른, 올랐는데 비교하고 3600인 거예요 정상 가격을 찾는다면 여전히 총합 1위는 3600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어찌 되었던이두 제품 중에 하나 보시면 될것 같아요 퍼포먼스 CPU에서는 자 그럼 퍼포먼스는 여기까지 하고 메인스트림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제가 이 CPU들이 어느 그래픽까지 버텨주는지 밑에 구분 해놨습니다 요 위에급은 2070 슈퍼까지도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여기급들은 2080 슈퍼 이상도 커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있으니까 그거도 한번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세 번째 메인스트림 라인업을 보도록 할게요 얘들은 9600, 뭐9500뭐 2700, 3500 9,400, 3,500 볼게 많아요 8,400만 실상 단종이고 나머지는 아직 다 생산 중입니다 문제는 이 내장 그래픽이 있는 9,600이나 9,500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답도 없습니다 특히 지금 9,600 노멀 같은 경우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다소 가격이 올랐어요 얘는 단종이 아니고 그냥 품절인 가요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죠 넘어가고 9,500도 아, 이거 아닌데 넘어가야 돼요 왜? 9400하고 너무 차이가 없거든 0.2클럭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게임의 성능 차이도 별로 없는 놈이에요 넘어가고 그럼 2700X를 한번 볼게요 어? 2700X 가격이 또더 내렸네요 21만원일 때도 최고의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1이다 그랬는데 더 내렸습니다 렌더링 인코딩에서 만큼은 진짜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바뀌었는데요 게임을 하지 않고 내가 영상 편집 음악 편집 이런 거 위주로 하신다면 2700X. 살만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줘요. 다만 게임을 한다면 은 거들떠도 보지 마십시오. 사실 성능 차이가 제법 좀 납니다. 아시겠죠? 어, 그 밑에 그 봅시다. 3500X. 실제로 뭐 2080Ti 쯤 썼을 때는 어, 2700이 더 나아 보이지만 여러분이 3500에다가 2080Ti 꽂았을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2060, 뭐2070 정도 보신다면 은 분명히 보시다시피 그래픽 성능이 낮았을 때는 2700X보다 3500X가 좀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거 그래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거 2080Ti인데 이거는 코어, 코어나 스레드 숫자가 부족해서 3500이 밀린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3 5 0 0에 조합에 쓰는 그래픽 카드에서는 이 3500이 좀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1660 슈퍼, 1660, 뭐2060 2060 슈퍼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 3500X가 게임 성능 분명히 좀더 좋거든요 2700X를 게이밍용도로 좀 쓰려고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거 하나 설명드리고 한번 보세요. 3.500X 가성비, 전체 가성비는 3등. 살만해요. 근데 3 5 0 0이또 가성비가 더 좋죠. 얘는 2등, 1등, 1등이니까. 예, 총, 총합 1위는 3 5 0 0이 1등인데 그9 4 0 0이 2등이고 제가 그래도 3.500X를 사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충 2070 슈퍼나 2060 정도 썼을 때 3500X와 3 5 0 0의 게이밍 프레임 차이는 5% 정도가 납니다 5% 이거는 이제 보여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 정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측정해본 결과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실제로 얼마 차이가 없잖아 3 5 0 0이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 계산놓는 내용도 그런데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변환해서 생각, 생각해야 됩니다 3500X와 3500이 2060 기준으로 5% 게이밍 성능 차이가 난다. 여러 게임에서 총합으로 봤을 때. 그랬을 경우, 3500X가 얼마 더 비싸냐면, 25000 정도 더 비쌉니다. 25000원. 여러분이, 게임 프레임을 15%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줘야 돼요? 아, 15% 말고 12%로 합시다. 12% 더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줘야 됩니까? 2060 슈퍼로 바꿔야 되거든요? 2060 슈퍼를 바꾸려면은 돈 얼마 들어가요? 대충 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그러 12% 올렸는데 12만원 들어가요. 1% 성능 다얼마입니까 1% 성능 다, 다 만원이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5% 성능을 25,000원 주고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거 사는 게 이득입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2060 이상급을 쓴다면은 3500X 가는 게 이득이에요. CPU에 25,000원 손해를 보더라도. 이쪽으로 가야 게임 프레임을 2060을 좀더잘 버텨줄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또1660 이하로 쓴다 그러면은 그냥 3500 가는 게 맞습니다 왜? 여기 보시다시피 3500과 3600이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뒤에 거 1660급에서는 얼마 차이 납니까? 1%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럴 때는 3500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래픽카드 쓰냐에 따라서 3500과 3500X를 능동적으로 바꾸세요. 얻는 게 이득인지 좀더 빠르게 캐치해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2070, 2060 슈퍼 2 0 6 0급 쓰실 거면 3500X를 추천드리고요. 그 이하급 1669 슈퍼, 1660뭐 RX 570쓸 때는 3500이 가성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너왜 9400은 빼놓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9400은 레모버를 안 하고, 노멀하고 쓸 때는, 노멀하게 쓸 때는, 분명히 3500X를 이깁니다만, 레모버 3500X는 A320 보드에서도 됩니다. PBO A320 보드에서도 됩니다. 그걸 적용할 경우 9400이 확실히 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 시청자들은 대부분 레모버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실 줄알 겁니다. 그래서 9400을 언급을 안한 거지, 오버를 하기 귀찮다. 아니면 오버를 할줄 모른다. 하시는 분은 9,400F를 먼저 우선으로 추천드릴게요. 근데 웃긴 거는 9,400 또 올랐어요. 물론 3,500도 미묘하게 오르긴 했는데, 얘네는 1,300원이고, 여기는 6,000원 올랐으니까, 뭐, 단위가 조금 다르죠? 여튼, 여러분이 살때좀더 현명하게 생각하셔서, 무조건 3,500 가는 일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 메스트림 CPU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엔트리 플러스, 좀더 저렴한 메인스트림 CPU들을 보도록 하죠. 2600, 2700, 뭐, 2600X, 3400,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3850K는 사실상 가성비가 폭망이니까, 이거, 이 라인 사서 오버클럭 하려고 하신 분 없겠죠? 제끼고 그리고 2000, 3400G도 지금 가격이 물건이 없어서 대폭 올랐습니다. 16만짜리가 30만원이 됐어요. 이것도 제끼세요2400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도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은 제품이니까 빼야 됩니다. 쭉쭉쭉 다 빼고 이거 중간 라인 싹 빼고 위에 2600X 나쁘진 않은데 또 추천하기는 애매하죠. 가성비가 선등이긴 한데 이것도 좀 애매해서 뺍니다. 2700아 얘는 그냥 빼야 될것 같아요. 결국 남아있는 거는 2600과 9100F만 남아있습니다. 내장그래픽꼭 필요하면 은 9100F 아닌 거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무용도로. 그냥 9100 제품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제품은 여기는 두 개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2600과 9100F 이유가 있는데요 얘는 내장 그래픽 유무로 바뀌는 것 뿐인데 8100이나 9100F나 9100은 9100F만 내장 그래픽이 없습니다 근데 내장 그래픽 뺐다고 얼마 내렸어요? 무려 55,000원 싸게 해줘요 와이 가성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맞습니다 실제로 나머지 성능은 똑같거든요. 내장 그래픽 있고 없고 빼고는 저렇게말 하면 비활성한데 어찌됐든 내장 그래픽 사용하는 사정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다가 아래서 오치놓놓고 롤머신, 롤프로, 아니면 간단한 오버워치 같은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9,100F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게임도 좀 하고 뭐 모바일 게임도 하고 게임하면서 다른 작업도 좀 하거나 혹은 영상 편집을 진짜 라이트하게 하신다 이러신 분들은 2,600을 보세요. 보통 2600이나 9100F나 가성비로 사는 10만원 정도 하는 CPU입니다. 그다보니까 여기에 조합하는 그래픽카드는 뭐 좌와봤자 1060, rx570 진짜 좌와봤자 1660 정도 쓸거예요 그정도 쓰실때는 성능이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아요. 물론 조금 하락은 합니다. 위급3500 대비 뭐 2,3%는 떨어져요. 2,3%는 떨어지는데 크게 하락하지 않으니 이대로 쓰셔도 되니까. 여러분이 저렴한 그래픽과 어, 게이밍 머신을 짤 때는 9100을 보시고요. 딴 짓을 좀 하거나 영상 작업을 할 때, 그 때는 2600을 가성비로 보시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라인업, 딴거 설명할 게 없어요. 딴거 설명한 것도 마땅히 없고요.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로우 엔트리 레벨. 얘네들은 그냥 내장 그래픽 있고, 이거 가지고 사명도로 쓸수 있다. 간단히인터넷할수 있다. 이거, 이거 정도가 존재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성능을 볼 필요 없어요. 가산비 한번 봅시다. 지금 현 시점 가산비는 2200지가 좋습니다. 제가 저번 달만 해도 3200을 쓰라고 얘기했는데 이 3200이 지금 오늘 가격 기준으로 보니까 좀 올랐어요. <웃음> 여튼 그래서 가산비가 서로 비슷하거든요. 2200지를 우선으로 보고 2200지가 품절이 되면 3200지를 봐라 정도로 얘기해드리고 펜테온 골드는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요. 에슬런 3000G는 진짜 진짜 라이트하게 즐기시는 분들만 한번 쳐다보시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 최근에 CPU 동향들또 CPU 가성비를 한번 비교해드렸고요. 마무리로 총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하이엔드 CPU 얘네들은 뭐 3700X가 전체 성능, 아, 성능, 가성비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전체 성능 1위는 3950. 여기서 빼먹은 게 있는데, 렌더링. 성능 1위는 3950이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뭐 바뀐 게 없어요. 저번 달하고 똑같아요. 최상위 게이밍 CPU 가성비 1위도 3700X가 차지해버렸어요. 9700F 가격이 너무 올랐거든요. 실제로 게이밍에서 프레임 차이가 생각보다 격차가 심하지 않거든요. 1뭐 4%? 많이 나면 5% 정도 나니까 여러분이 굳이 9700을 보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다만 진짜 게임밖에 안 하신 분들은 9700 아직도 사셔도 괜찮습니다. 종합 1위는 3700X가 차지했고 수수 게이밍은 여전히 9700이나 9700KF를 추천드립니다. 자 두번째 퍼포먼스 CPU 작업 2, 게이밍 1위를 차지해서 당당하게 조합 1위를 차지한 건 9600KF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번달 대비 16,000원 가까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메인보드 가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거 생각하면 또 아닌데 생각하지 않는다면 9600KF도 살만합니다. 특히 작업을 하시는 분들, 게임 하시는 분들 말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B360에 뭐 9600KF 조합을 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3 6 0 0가기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3 6 0 0격이뭐 일주일 길어봤자 10일 안으로 안정화될 거기 때문에 진짜 추천 제품은 3600으로 보셔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작업하신다면 3600좀 싸지는 거 기다리셨다가 사시고요. 게임밖에 안 한다. 그리고 나는 오버클럭 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은 9600KF 사시면 될것 같네요. 자 세번째 메인스트림. 랜더 인코딩 가성비 1위는 여전히 2700X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렸는데다가 더 내려서 진짜 대폭락한 상태예요 끝물 영향에 가깝고요. 게이밍 가성비 1위는 1위는 너무 싼 가격 때문에 3,500이 차지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이거랑 조합했을 그래픽카드 등급에 따라 3,500을 가든 3,500X를 가든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램오버를 안 하실 거라면 9,400F도 괜찮은 선택이고요. 메모리 오버를 할 거면 3,500X를 추천드리는데요. 이거는 2060 이상급을 쓸때 추천드립니다. 2060 이하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네번째 엔트리 플러스 메인 스트림 20 이하인 제품들 한번 봅시다 얘네들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멀티 작업 및 고사양 게이밍에서는 2600이 소폭 우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멀티 쓰레드를 다 쓰는 아주 고사양 게임에서만 2600이 약간 우, 우세합니다 그거 빼고, 여러분이 많이 하는, 뭐, 롤이라든지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9100F가 오히려, 뭐, 프레임이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물론 오버워치는 어느 정도 멀티코어 잘 쓰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올 거고, 롤은 확실히 9100이 잘 나옵니다. 9100이 잘 나오고, 또뭐 있지? 아! 그 뭐, 아이온이라든지, 아니면은 와우라든지, 이거는 9100이 잘 나와요. 하여튼, 그런, 좀, 조금 지난 느낌들 있잖아요. 던파, 어? 아니면은 뭐, 마영전 이런 거. 좀 지난 느낌 하신다면 9100F에, 뭐 RX570 정도 조합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신 게임 주로 하신다면, 2600에 RX570 조합에 쓰시면 되겠네요. 물론, 오션 타입은 필수일 겁니다. 그리고, 멀티 작업이나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은 2600이 우세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9100F 같은 경우에는, 1660 정도가 마지노선이니까, 9100F에 그래픽카드 막2060 꽂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거는 CPU에 돈 조금 더 투자하셔야 됩니다. 3500을 사든지 3500에서 사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고 어, 9100 노말이 요 라인업에 있는데 내장 그래픽이 꼭 필요하신 분들 사무용도로 좀더 빠릿함을 원하시는 분들만 구매를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격이 별로 싸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 엔트리, 메인스트림 라인업은 그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진짜 진짜 마지막 로우 로우엔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살거 없어요 2200G 사세요 2200G 품절되면 3200G 사세요 아, 간단하죠 장장 30분간의 CPU 가성비 비교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선택은 여러분이 표보고 하시면 됩니다 표를 어떻게 보는지 중간에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좀더 스마트하게 가성비 좋은 CPU를 사시는 시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은 2월 견적표를 들고 나올거예요 진짜 너무 품절된 제품이 많아서 대폭 변경된 상태니까 재밌게 한번 봐주시는건 <웃음>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 <웃음> 말이 꼬였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자료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